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통영에 왔습니다 통영에 은빛 구디오라고 선장님께서 초대해 주셔가지고 이카 메탈 겸 갈치 지깅 이렇게 하러 왔습니다 지보등이 어마어마하네요 오늘이 날짜가 5월 16일인데 3년째 중에 가장 먼저 온것 같아요 작년에는 한치가 제가 두 번인가 왔는데 완전히 모랑이었습니다 오늘은 좀 일찍도 왔고 작년에 너무 데미지를 크게 먹은 게 아직도 뇌리에 스쳐가지고 큰 기대는 안 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제가 못 잡더라도 옆에 어느 분들께서 조사님들께서 건지시면 한치가 나옵니다 이렇게 좀 영상에 담아가려고 그렇게 왔습니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2시간 반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사용할 정비 스펙은 모차르트 8초 이끄메탈 지인입니다 액션이 라이트데라고 하시는데 라이트데를 웬만해서 사용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힘색어 그리고 쌍포를 운영하니까 모차르트 8초 이끄메탈 2 조금 긴 데로는 변동기를 하고 선장님이 와이어로 채비 만들어갈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이어로 3단 에왔습니다3 0 3 0 3 0 이카베타 손실이든 없든 간에 하는 게낚시꾼인데 너무 많으면 낚시를 못하죠 얇은 와이어로 해볼 것 같습니다 전동률를이카를좀 무겁게 100g으로 하고 옥수수 하나 하고 뭘 해야 되나? 고추장 한 달은 이렇게 세팅합니다 27만원 기록 모이고 있습니다 27mL 맞춰보십시오 깔찌는 한 50mL 나오고있습니다 어? 자 펜치를? 장님 말씀이 진리니까 27mL 식사 안하신 분들 식사하십쇼 뒤에 식사 있습니다 개인, 개인으로 준비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깜짝한 개씩 들어왔서 자기 자리에 으셔도 됩니다 한 음, 틴셀 오 오랜만이로 그러지 울리가 살살 지가 벌써 됐을래나? 작년에 시즌 초에 갔었는데 첫 손맛을 41m에서 봤어요 보통 그렇게 처음엔 41m? 40m? 이상하더라고요 네. 자, 코로나 때문에 네. 개인 도시락으로 이렇게 지급받고 있어요 네, 바깥에서 밥 먹고 있어갖고 예 네. 네. 나이 무만 전화 주십시오 검색 예. 달려가겠습니다 나는 <웃음> 이0수한몇번 했다 왜이 <웃음> 제자리만했어 좋겠는데 작년 시즌 때 210m 했어야와 하여튼 깔아 놓고 지금도 그것도 한 200m 없거든오자 음. 일단 해무는 짙어졌네요 오 왔어 한치, 한치. 한치 같은데 이거? 한치 이야, yeah, 어. Uh. <웃음> 손맛이라도 봐야 되니까. 한치 비치면 그때 하고. 갈치가 어떤 손맛일지. 훅 2호. 아까 48m, 50m에 갈치 있다고 하시던데. 인제 효과 좀 나타나는 겁니다. 그 저킹, 같이 지긴 그 저킹은 나중에 배우도록 하고, 선장님께서 그냥 오르락 내리락, 고패지하라고 하시니까. 오, 잡으셨어! 선생님 몇 미터에요? 51m. 51m? 오, 시야 좋은 것 같은데? 와, 멋거는거 봐. 아, 옆이도는오버리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이 여러분, 안녕 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시오, 마지막 다시 떨어져 나가식이오배 이동을 하셔가지고 풍을 다시 내리셨습니다. 라이트데이라고 해서 그뭐 액션 되게 낭창구를 쩔었더니 딱 그만큼의 필요한 그 액션이 나오네. 안치 25m까지 45m 기록나오고있습니다 45m. 한치 25m. 갈치 45m. 아, 지깅으로 잡아보고 싶네요. 바로 옆에 조선님 지깅으로 가져오셨는데. 와, 해무가. 야 날씨는 좋았는데, 해무가 끼네. 제로 45m에서 5 0 m 입니다 4진에 2 5 m 계속 넣어 보십시오. 2 5 m 2 0 m 다 맞춰 보십시오. 보호도 또 있고. 무슨 일이지? 네. 인재열 씨네. 해무야 없어져라. 아, 아. 색깔잘 탑니다. 옆에 배, 물어보니까 빨간색, 하얀색, 빨간색, 그런 것좀 담다 합니다. 고추장하고, 그리스 보십시오. 오늘은 또 빨간색인가? 이제 25m 기록 좀 생기고 있습니다. 흔들어 보십시오. 이제 25m 기록 좀 생기고 있습니다. 갈치여은 60m 정도 잡히고 있네요. 오 나왔어, 나왔어. 드디어 나왔어, 한치. 아 축하드립니다. 이야. 네, 예, 예, 예. 30에서 20, 25m. 0다 네. 예. 열심히 해보시다, 우리. 자, <웃음> 자 한치를 한 마리 봤어요. 한치 27m 입질 나왔습니다. 25에서 30m 누리고 오십시오. 입질 들어옵니다. 아, 이거 참, 선장님도 성실 하시고. 아, 다 괜찮은데. 오, 무또건 내려갔는데. 천천히 다까아보십시오 바람이, 딜 바람이 바뀌서때다 살짝 돌립시다. 다가아보십시오 살짝 때를 돌리고 그래. 시월이 난리서 낚시하기 힘들 것 같네. 좀 살짝 발라줄게. 더 떨어 떨어 시죠 떨어 보십시오. 재밌다 떨어 보십시오. 25m 기록적세입니다, 25m. 다음부 맞춰 보십시오, 25m. 한치, 25m, 칼치, 60m 밑에 있습니다, 60m. 오 이야 예. 첫수 뭘까요 이거? 갈치인가? 오우 첫수 뭘까? 모르겠어요 턱오 풀치같은데? 예오저 yeah. 잡으셨어 오호 오 그냥 내려가다가 턱 하니라 오 풀치 폴링 <목소리> 바이크 <목소리> <목소리> 그냥 그냥 내려가다 잡었어요. 그런 예, 예, 말이죠. 그런 물때 내세요. 아 좋네요. 네, 그냥 예, 꼬마시아가 예, 꼬마시아가 예, 예, 이거구나. 네, 네입니다, 그거. 네, 예. 이거네요. 갈치. 아 갈치 좋아요. 턱하니 오늘 턱하니. 60m예요. 오, 히트. 오, 큰데? 한치. 아, 컸는데. 간식도 주시네. 잘 먹겠습니다. 선장님 예. 한치 시즌에 항상 이렇게 주시는 거죠? 아, 이 때도 있고, 저 때도 아, 그래요? 한치가. 그 다음에 한치 시즌에 그거 안에 수박. 아, 응, 수박 한번. 아. 한치 물에. 어. 아. 한치 물에 한, 물에요? 예, 예. 한치 물에 언제부터 뒤에가? 한치 언제 언제 오, <웃음> 한치를 잡아요 여기 서아 아, 요여만 없으면 좀져겠는데그러니까요 한치다 28m래요 어 진짜 잡으신 분들은 잡으시는데 구경이라도 해봐야 되는데 한치 어? 어? 히트다 어 한치? 45아 갈치? 딱물 마시고 있는데 낚싯대가 확어져버려 어? 한치다 또또 <웃음> 또 메탈로 한치 잡으셨네 <웃음> 45 <웃음> 시즌 초반에 있긴 있는데 낱마리로 있습니다 저는 구경도 못했어요 보통 한 두수 세수 많이 잡으신 분 일곱수 여덟수 이렇게 잡으신 것 같은데 제가 그렇지 뭐 선사는 추천드릴만 합니다 통영의 은빛 구디 이데 아, 원장님 친절하시고 잠도 주시고 풍도 잘 펴시더라고요 중간에 자리도 한번 옮겼는데 거기서도 한방에 딱딱 피시고 다 좋은데 이 해무가 끼는 거는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아, 그 중에서 잡으시는 분들은 실력자신 거고 저는 어차피 운발로한 녀석인데 어, 올해 또 어복이 험난하네요 제 대부분 장비가 모짜르트사 장비인데 이번에도 두 대나 지원해 주셨어요 갈치대부터 대구대 타이라바대 아 낚싯대도 참잘 만드시고 하시는데 이제 죄송하네요 여기 하도 꽝을 치고 다녀가지고 어, 이게 지금 꽝이 세번이어서 꽝이에요 동해 피문어? 아들놈이랑 백어 <웃음> 그때도 꽝 쳤고 근데 오늘 저는 한마리도 못 잡았어요 아, 아, 요즘엔 너무 초반으로 달려서 그런가 아, 아 고등어 저는 한치가 한치가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겠어요 아 한마리도 습니까아 예. <웃음> 이제 챔피하지도 않아요 하도 꽝 치고 다니니까 얼굴에 철판이 깔리기 시작했어요 시간 <웃음> <웃음> 아니 대문만 차 많게만 기간이 차는데 아 오늘 날았네요 어. 한치는 사먹는 생선이네요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아니 작년에 꽝 쳤어도 좀 잡았는데 그래도 <웃음> 와봄 가비 이후에 이렇게 해로울 줄 몰랐네 <웃음> 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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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올해 첫수첫두 종류가 오징어입니다. 이야 다행이네요. 올해 첫 한치 낚시인데 한치가 걸렸으면 방생을 못 하잖아요. 금먹입니다자자자 손맛은 봤어. 어 근데 오징어가 왜 팔을 떨지? <웃음> 제 마음을 아는 건가? <웃음> 자 오징어 환수 했습니다 오징어. 25m 어? 저렇게 초리 떼고 팔을 뚫는게 오징어드라니까 어? 갈친가? 역시 고등어네요 저도 초리가 팔을 떨길래 고등어인줄 알았어요 오징어 완수 방생했으니까 또 오겠죠 와그 작은거 한마리 잡았다고 잠이 헛기네요 <웃음> 저 완수했어요 네알 <웃음> 한치가 원래 활짝 피는게 6월이잖아요 네, 게 네. 아 근데 오늘 해모 아니었으면 해모 아니에요? 예 어떻게 될지 몰랐을 것 같아요 네. 이건 해모가 아니 b 비. <웃음> 한치다 어? 아닌가? 오징어네 <웃음> 와 그래 보니까 옆에 계신 사장님께서 종류별로 다 잡으셨네 갈치, 한치, 오징어 어? 접으시는거예요 이제? 고등어인가? 어사이 좋다 어 3시 철수 하신대요? 자 3시쯤에 철수 하신다고 하시니까 어 보기도 꽤꽉쳤습니다 근데 오늘 맨 선수 자리에서 앞에 좀 보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어, 스플링이안돼요 지보가 안되고 날씨 참 좋았는데 해무가 굳이 핑계를 대자면 근데 이거는 너무 공통적인거라 작년에 제가 통영, 거제, 진해는 안 가봤는데 거기서도 손가락만 빨다가 온적이 있었는데 그때 해무가 엄청나게 꼈었어요 그리고 오늘 5월 16일 시즌 극초반인데 갈치지깅으로 풀치보다 한 2.5지 그 정도 되는거 한마리 잡았고 또 오징어 그거 한마리 잡았는데 어우 미에 계신분 조사님은 몇마리 잡으신거 같아요 고등어가 시장 사이즈가 몇 마리 나왔고 은빛 구디오는 추천드립니다 선장님께서 친절하시고 처음부터 계속 수심층 알려주셨는데 안타깝게 스쿨링이 안돼가지고 5월 16일 한치 음. 이카 메탈 시즌 오픈을 알려드립니다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우 물어보니까 작년부터 올해까지 내가 오기만 하면 해무가 끼지 아 이제 슬프지도 않네 이제. 아 맞아 이찍게 게시해야지. 집사람이 사줬는데. 집게를, 어떻게 계셔야 되지? 어, 벌초 어디였죠? 사장님, 이거 가져가시죠. 아유, <웃음> 감사합니다. 아, 큰거 잡아서 드렸어야 되는데